옥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함께 읊조려 볼까요? 네,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 중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부분을 좀 읊조리 보면 좋겠어요. 와 이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, 이 이야기는 만나고 뭐 너무 얘기잖아요. 잘 알려져요. 예. 근데 사실 이 마음이 뜨거운 것은 어떻게 뜨거워졌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기 소개되는데 네. 두 제자가 절망했거든요. 네. 이 절망은 우리를 뜨겁게 주는 좋은 땔감인것 같아요. 아하, 절망 이게 뗄감이라고요? 없었다면 어허.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죠. 그런데 네. 마음이 뜨거워진 건그 절망이 태워지니까 뜨거워졌는데 아하. 왜 태워졌냐면 말씀을 풀어줬거든요. 음. 풀어준다는 말이 이제 뭐 원어로 하면 덮개를 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다덥게거든요 네. 열어 보면 다 예수님이에요. 아하. 열어 보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. 아멘. 하나님의 속살이 다 성경 한 구절도 안 빼고. 네. 음. 이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있는가를 풀어 주시거든요, 주님은. 성령님이 아하. 하시는 일. 네, 네.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좋은 때를 감이 되는 거죠. 문제가 크면 클수록더 아,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겠네요 네. 아하. 근데 문제가 만일에안 풀어지면 네. 큰 짐인 것 같아요 음. 제일 중요한 건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네. 항상 하시는 일은 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. 문제를 당장 없애주시거나 앞으로 문제를 안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음.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아무 걱정 안 하시는 게 네. 내가 항상 풀어주니까. 아하. 너희가 내 풀어줌을 잘 듣기만 하면 뭐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맨.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. 네. 부활하신 주님 항상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풀어주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엠마오 제자들 너무 낙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잘 말씀으로 풀어주셨는데 네. 그걸 통해서 어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사람들은 너무 절망했잖아요 그렇죠. 근데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가 풀어져 버리니까 음음.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야. 부부싸움 할때 아이들 어려움일 때 사업에 어려움이 올때 애기 찾는 권한이 올때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풀어지면 음. 아마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아. 또 서로 더 뜨겁게 음. 교제가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아, 어, 풀어주는 거죠. 음. 열어주는 거죠. 이 속에 음. 어떤 사람이,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. 성경을 보니까. 네.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랑이 계셨던 것 같아요. 음. 라고 풀어주면 음. 마음이 뜨거워지는. 아멘. 이 부활절 우리가 이제 예배를 지냈는데 이한주 동안 아하. 하나님의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들을 아멘. 누리면서 아멘. 아멘. 모두가 문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. 이 말씀 묵절이 엄청